이거 갖고 놀아, 그쿠나 이거 갖고 놀게 자, 제롱 뭐가 뭐지? 아제롱 제롱아 제롱제아 이게 뭐지? 나왜찾다봐야 <웃음> 이거는 약간 그거 아니야? 저희 눈싸움 할때 누가 눈 그런 얘, 얘 지금 좀.. 당황한거 아니야? 어, 당황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채롱아 어. 채룡아 공나갔어 저거 봐봐! 어. <웃음> 저거 봐봐! 어. 채롱아채롱아 저기 봐봐! 저기 봐 찾는다 어? <웃음> 그리고 이게 효과음 설정을 할수 있거든. 효과? 공 나올 때 나오는 효과? 응. 생활 소음으로 만들어줬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? 잠깐만. 공 나올 때 생활 소음이 나온다고? 응. 그래서 제로이 천둥 소리 막 무서워하잖아. 어. 그러니까 천둥 소리 자주 들려줘가지고 둔감해질 수 있게. 음. 저... 아, 쵸군나올때 처음 듣 근데 이거 한번 들려줘 볼게 이거 하지는 않고 일단 초인종 소리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잠깐만 너무 리얼한 초인종 소리인데? 초인종 소리 2번 <웃음> 아미치로 표정 좀 약간 귀쪽 끝 했어 좋아 약간 메아리 약 소리가 저쪽에서 나온 거 같은데? 그치 그치 메아리가 치네? 음향이 좋아. 그러니까 소라운드인데. <웃음> <써라 그러는데? 웃음> 엘리베이터 소리도 있어. 잠깐만. 기가 차 <웃음> <웃음> 재롱아. 재롱인 근데 여기에 별 관심이 재로, 없잖아. 그러니까 재롱이는 이거랑 상관없는 사람이어 도어락 자리에서. 소리 한번 해볼게. 그러고 나취어 나갈 거야. 약간 반응한다. <웃음> 빗소리! <웃음> <웃음> 약간만 반응해, 약간만 잘, 지금, 잘 들리지? 음, <웃음> 지금 귀, 귀 열었지? 뭐 귀를 열어놓자, 근데 막, 소리 막, 저 누구냐? 다람이 다람이 보리 그런 애들은. <웃음> 근데 우리 주변에 참 강아지 많다. 그러니까. 다람이, 보리 이런 애들은 막 이런 소리 엄청 예민하잖아. 맞아. 그런 그렇게... 애들은 한 좋겠다. 그러니까. 재롱아 큰나가 재밌는 거 해줄게. 큰나가 해준. 재롱아얘왜 이래? 제로아, 제로아. 저 큰나, 큰나 재밌는 거. 하나를 넣습니다. 재롱이 번개 머리 같대. <웃음> 근데 이거 씻을 수 있나? 어 씻을 수 있어 아 그래? 무독성 실리콘이라고 했어 아 오케이 씻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두개 넣습니다 자이 공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얘도 이리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다될 거야 없어졌어 자, 기다려봐 참석 <웃음> 소리 관심 없네 냄새가 오늘... 너무 차단이 잘 됐나? 어. 아니,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냄새 가날것 같은데. 이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열면 되거든. 그... 열면 자, 나와. 어. 냄새는 이제 맡았다. 확실히. 아 어, 귀여워. 냄새 계속 나와. 발로 계속 굴려. 들어와 <웃음> <웃음> <재롱아. 웃음> 냄새 하지 <웃음> 이렇게 하는 거야 재뭐뭐뭐뭐자뭐뭐뭐뭐 걸어 열서아 작은 게 좋다 그러네 사이즈가 아, 작은 강아지들은 이거 작은 사이즈 공 하고 좀큰 강아지들은 큰공 하면 되겠다 그래 언니 또또아 재밌다 <웃음> 마중 나가는데? <웃음> 이제 전기에서 어. 나온다는 걸 알아 야 이제 바로 까먹어 어머머 <웃음> 야. 재롱이 후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<웃음> 같은데 또 할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재롱아 <재로와. 웃음> 어, 자공공 <웃음> 바로 까네 그러네 <웃음> 띵동 소리 어. <웃음> 이게 제일 낫다 어. <웃음> <웃음> 마중 나요 마중. 우와제로이 바로 까먹어 이제. 야, 재밌겠다. 제로 와. 제로이 신났네. 신났다. 안 넣는데. 제로. 제롱아 제로 근데. <웃음> 그냥 그게 좋아? 어 얘는 이제 이게 좋아져 버렸어. 왜냐면 진짜 맛있는 공이거든. 자기가 먹었던 공중에서 제일 맛있어. 어, 그러네. 그러니까 이 맛이가. 좋아하는 당근 앞에 있는데. 저기요. 공만 개별 판매 되나요? 지금 거의 산타라버 아, 지금. 지공 아! 찾을 수 있을까? 아, 엄청 찾아. 어. 찾았어. 바로 찾았어. 이거 토이스토리 같아. <웃음> 토이스토리 어, 있는데 새로운 장난감들이 왔어요. 밤에 이제 얘네 엄청 어, 얘속상해하고 애들이 터부릴걸 얘네 이한테 이렇게 얘, 얘도 얘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얘도 지금 팔 하나 씻겨가지고 <웃음> 지금 밤에 무슨 일이야? 다다제롱이를 사랑하는 아이들이란 말이야 얘네 얼마나 오래돼서 온몸이 다 완신창이가 됐는데 지금 이것들이 와가지고 지금 제롱이의 관심을 다 뺏고 있어 그러게 얘네 입장에서는 색깔도 단색이고 <웃음> 너무 좋아. <웃음> 잘 놀다왔어? <둘> <웃음> 잘 놀다왔어?